오늘 여행 마지막 날로서 한국에 돌아가기 전저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쇼핑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작을 수 있냐고요 손가락 볼모 아니야? <웃음> 이거 아기 목욕할 때 쓰는 건데 헹궈낼 필요가 없는... 이컵랑 코딱지 빼는 거랑 콧물 흡입하는 거랑 머리빗이 같이 들어있는 거야. 저병의 모양이 디즈니라는 거 이제 쇼핑을 끝냈는데 생각과 달리 그렇게 싸지 않았어요, 전혀. <놀람> <놀람> 밥비아 파비아 오늘 여행 마지막 날 오늘 여행 마지막 날로서 한국에 돌아가기 전저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쇼핑하려고 합니다 대체로 우리 양주에게 필요한 아기용품들이 일본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오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라라포트와 하카타역의 쇼핑몰을 오전 중에 투어를 하고 점심을 먹고 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버스를 이용할 예정인데 자신 있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출발! <웃음> 진짜 19분인데? 10시 19분. 현재 상황은 매우 긴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죠? 버스가 저쪽에서 오는 줄 알고 계속 저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쪽 방향에서 오는 거예는데요 <웃음> 습관이 무섭지요 참? 진짜 나도, 여 기만 보고 있었 어. 이쪽 에서 오지도 않 는데, 왔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가 더이상 없는데 차도로 걸어가야되네 <웃음> 아무래도 길이 이상한데 하지만 길은 남편이 찾았기 때문에 군말없이 따라가야됩니다 내가 찾을걸 드디어 저 멀리 라라포트가 보입니다 드디어 1.2km를 걸어왔습니다 인품점 멋진 남편 덕분에 아침부터 멋지게 산책을 했지요 <웃음> <웃음> 아까창 홈포는 3층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커피를 한잔 할까 하는데요 커피 한잔 할까? 고조루 하지 마르아 <웃음> <웃음> 엄청나게 큰 쇼핑몰이구나 저먹어 봐요. 홋츠가이. 토피? 핫토와 아이스 도이 있습니까? 핫토 네. 말차티 라떼. 말차티 라떼, 톨 사이즈, 핫토. 아이스. 이こちらでし上が 아, 시티컵을 사고 싶었는데 여기에도 시티컵은 없네요. 옷잎은 공은 있습니다. 똑같겠지 뭐 맛이야. 거의 똑같습니다. <웃음> 스타벅고유의 원두. 아. <웃음> 어 저기다. 있 Oh my 어 너무 귀여워. <웃음> 진짜 귀여운가만. 아 너무 귀여워. 안좋 천사, 진짜 귀엽다. 이거군요. 31,900원에 3, 그렇게 싸진 않은 것 같은데, 머리가 이렇게 작을 수 있냐고요? 손가락 걸무 아니야? 엄청 커. 이조 <웃음> 주먹만 해! 미쳤어 너무 귀엽다 근데 이게 필요한지 안한지 잘 모르겠어 이거 아기 목욕할 때 쓰는 건데 행군낼 필요가 없는 목욕할 때 쓰는 이격제야 초보 엄마, 아빠한테 아주 꿀템이라고 일본 가면은 사오는걸 추천 일본이랑 좀 싸고 아기 이 이거는 손톱깎이랑 코딱지 빼는 거랑 콧물 흡입하는 거랑 머리빗이 같이 들어있는 거야, 애기용. 내가 필요한 거네. <웃음> 이 세트, 이거 사가야지. 이것도 살려고 했어. 6개월에서 18. 젖병의 모양이 디즈니라는 이제 쇼핑을 끝냈는데 생각과 달리 그렇게 싸지 않았어요 전혀 그래가지고 원래 사려고 했던 젖병도 여러 개 사려고 했는데 안 사고 일본에서만 살수 있는 미키마우스 있는 젖병만 두개 샀습니다. 엔진노르몬을 엄청나게 깁니다. 탄진 호르몬을 포기하고 그냥 한 바퀴 둘러보다 마음에 드는 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맛 엄청 부드러운 이봐, 알겠 t h you.